울진 방송 4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구는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정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진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울진구구 죽병과 후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1기 교육을 실시하고 2기 교육은 7월과 12월 중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오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후원하고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 진장터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울진바지개 시장 내에서 개장식을 열고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첫 걸음마를 띄웠습니다. 울진군과 울진군 체육회가 함께하는 아침건강체조교실을 4월 7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평양 사무소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죽변면 사무소와 죽변면 지역사회보장여비체는 지난 9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죽변면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달고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진 독립운동의 시발점인 1919년 4월 11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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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ello, my name is 장은호. I'm living 후포. I I'm in the sixth grade. 저한 번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되게 걱정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라 좀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 중간 제스처를 섞어 주셔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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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골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체험 활동과 소풍 등 각종 학교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위기 소침해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2021년도에는 지난해 영어 체험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영어마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공부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 축구대회인 2021 축의 전국 중등 축구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 페스티벌과 병행하여 개최되며 전국의 축구 꿈나무 100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하여 8월 중 12일간 울진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학부모 등 5천여 명이 울진군을 방문함으로써 울진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울진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된 울진군은 시원한 여름, 온화한 겨울과 함께 온천과 산림,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춰 전국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울진마리시시의 흥부생활체육공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등 최상급의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전국여자야구대회, 울진금강송배 전국마라톤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시 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코리아컵 국제여트 대회 등 전국 도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 군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체육 인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폭넓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울진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광 도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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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군에도 로컬푸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푸드플랜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4억이라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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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수뭐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농약잔류 검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에서 들어오는 그 식품, 그 다음에 야채나 뭐 다른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는 가강을 받고 또 지역에서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또 지역에 또 부가가치도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울진군두 군데라도 어값 싸고 또 품질 좋고 그렇다면 은 저부터라도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먹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진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매월 2일과 7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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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kg 이내에서 그 나는 재료를 먹으면 제일 건강하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장터에서 장을 좀 자주 편, 보는 편이에요. 원래 울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북부권은 울진읍 연지리에, 남부권은 후포면 후포리에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하게 되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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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의 발전 계획 수립과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동서 횡단 철도 및 동서 오축 고속화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이용 관광객이 울진을 찾을 수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진 비행장과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힐링 헬기 투어 상품 개발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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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면은이 울진군에서 계획해 가지고 이제 되고 울진 군민들의 이제 건강을 정진할수 있는 거든요 그리 기지 울진읍에나 저기 뭐 하면이나 쭉 빼면 길 실수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평야 주민들을 그래도 이게가 아침에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업장님께말씀드리고 우리 저 평야도 한번 아침 건강 체제를 하자 이래 가지고 군에 신청하게 되어서 지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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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아침 체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누구나 부담없이 즐겁게 운동을 즐기며 할수 있습니다. 네, 저 나름 보름, 보람도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가는 같아요. 젊은데도 <웃음>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매화면이랑 평예읍이랑 두 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평예읍이 솔직히 제 고향이에요. 여기 평양읍 직산리가 제 집인데, 어 이제 올해 우리 주무관님께서 평양읍 사무소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도 여기고 하다 보니까 봉사차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웃음> 어, 어때 요 어르신들 잘 따라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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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많이 하세요? 평소에는 조금 일을 안 하지. 아.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안 그럼 회관에서 할수 있는데 못 하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 아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네. 아, 몸이 저... 완전히 풀리셨어요? 네. <웃음> <웃음>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나오실 건가요? 예.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방영서평해육장은 아침 체조 교실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달고나 서비스 죽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의 이름입니다. 울진군과 죽변면 사무소 주변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주변면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조태석 주변면장, 지역근 공동위원장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남술주변면 맞춤복지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양교육을 시작하기 전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장을 찾은 전창걸 군수는 어려운 시기의 이웃을 위해 선택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정말 천사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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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래 버시안 내가 오늘같이 이일에 건강한 모습을 또이래보니까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면허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년에 한두번 정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 덕에 지금은 아주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구나 정말 여자들이 추우면 더구나, 더구나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또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계읍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 그 우리 군에서 이제 1년에한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계읍면별로5 0 0만 원씩 나눠서 특색 있는 그런 이제 지역별 특색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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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또 가정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좀 구매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주변 면에서는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보다도 행복하고, 그다음 정말 그 이제 소외계층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군면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취약층을 더욱 더 발굴해서 어, 행복하고 건강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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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가해보니까요, 뭐, 저, 뭐, 정말 대수롭지 않는 걸로 간단하게 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부터 이번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 500만원으로 관내의 소외계층 25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플래너의 방문 상담과 서비스 연계, 방문 건강체조와 쓸고 접고 치라는 쓰리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죽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주민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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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대략 6헥타 정도 되고요. 농가는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15년도부터 저희가 시범 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17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2001년 지금 2001년도가 수확이 제일 많죠. 이게 보통 두번 파종이 가능한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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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보급해 주시고요. 파종에서부터는 이런 게 지도 다해주셔갖고 해 저희 지금까지 이제 4년차 계속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매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할 때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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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방풍을 농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지금 피를 맑게 해주고 해방풍을 드시면은 많이 드시면은 우리 건강에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너무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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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정제작물팀 05사 7 8 9 525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진방송 라보나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102년 전 울진 전역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매화면 김미독립 만세공원에서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울진기미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이 전파되어 4월 1 1일 매화장터에서 최초로 울려퍼졌고 4월 13일에는 북면흥부장터 등에서 수천명의 국민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이날 매화 항일독립정신선양회 발족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남중수선양회 회장과 김성준 울진문화원장, 경상북도도의회와 울진군의회의원, 독립유공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암상균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국민일회와 내빈 및 독립유공자 가족 소개, 매화항일 독립정신선양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과보고 축사와 만세삼창, 헌화와 분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4월 11일을 기해서 어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4월 11일 오늘 메아에서김이만세 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어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뜻깊은 어 날입니다. 어 울진군에서 어 4월 11일 매아를 기점으로 12일 울진읍 13일 국면 흥부 만세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첫 시발이 매하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매하에서 오늘 선장회를 발족하고, 102년 전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군의 독립정신, 그 다음 애양정신을 널리 보급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작하게 된 우리 매하 면민 남중수 회장님을 비롯한 이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의미야 아주 많습니다. 그 어, 진짜 만시지창이죠. 지금 한다는 게 부끄럽죠. 우리 저선 선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 진작했어야 될 일인데, 어, 우리는 그때의 목숨을 걸고 그 일경들하고 맞섰던 그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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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국가 간을 어, 심어서, 어, 어느 지역보다도 그 모범이, 모범이 된그 어, 국민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양의 목적이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진에서 최초로 일어난 매화 만세 운동은 장식, 전병 겸 등의 애국 지사들이 독립선언서와 공약세장을 입수하였고, 울진군 강면의 성각자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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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만세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배화시위자 중에서는 최고 많은 예, 징역을 살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뜻깊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세삼창을 오늘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102년 전에 만세를 불렀던 곳에서 제가 아들로서 다시 한번 만세삼창을 불러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 뜻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굉장히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저희 매화 만세사건에 주동이 되신 분들이 13분인데 11분이 매화분이고두 분은 그 건남 내지 북면분이에요 그 11분이 매화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정조분님 남계자 원자 어르십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11분 중에서, 13분 중에서 어, 11분은 이미 그 독립유공자로 다 대통령 표창 인사를 받았고, 근데 두 분이 못 받았어요. 두 분이 못 받은 분은, 한 분은 저 위에 가본 전학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당시에 11살이야. 그래서 그분 후손들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고, 내 조부님이신, 정조부님이신 남개자원자 어른은 그날 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불렀지만 그날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장사날이었어요 그래서 울진 경찰 헌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문중이나 동네에서 상줄로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래서 잡혀가지 않아서 옷골을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그 아직까지 서운을 못 받았어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진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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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던 그 저, 지도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울진군에서 매하가 독립운동의 시발지인데 여기에 이런 기념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단차기는가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 선배님들아 어르신들하 의논을 해서 이 오늘 이제 선영회가 발족이 됐는데 앞으로는 옛날 지역 거그 만세운동 등 불렀던 분들이 앞에 앞장 선분 선분만 아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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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항일 독립정신선양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안세! 안세! 안세! 6일 새벽 3시경 평해 월송간 회전교차로 근처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로수와 추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소방서 후포119안전센터는 사고신고 접수 후 119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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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소방파출소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희생 덕분에 위험에 처한 일가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